안녕하세요. 에일리니틀 부동산 복특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동대구 에일리니틀 84A 타입 구조입니다. 현관 입구 양옆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양수납장 모두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들로 이루어진 신발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관을 지나 왼편에 공용욕실이 자리에 있어요. 수납력 좋은 슬라이딩형 거울 수납장과 욕조가 설치된 공간이에요. 현관을 마주하는 구조로 첫 번째 침실이 자리에 있어요. 깔끔한 구조의 침실 내부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수납하기 편리해요. 두 번째 침실 또한 같은 구조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점은 따로 수납장을 두지 않아 가구 배치 시큰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침실 맞은편에 세 번째 침실이 있는데 다소 작은 크기의 침실로 서재 공간이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놀이방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한 공간이에요. 침실을 나오시면 채광이 잘 되는 따뜻한 거실이 나와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아트월이 한 면의 자리에 있고 막힘없는 주방과의 거리로 더욱 개방감 있는 공간이에요. 창밖으로는 그림같은 예쁜 하늘 아래 도심류를 볼수 있어요. 주방은 디귿자형 구조의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김치냉장고가 설치된 세미빌트인장과 많은 수납공간으로 채워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메리평 멀티콘센트와 쿡탑, 멀티오븐 등 다양한 주방가전들이 설치되어 실생활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방 한켠으로 다용도실과 비상대피 공간이 자리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실과 주방 사이에 위치한 아늑해 보이는 침실 공간과 파우더룸이 함께 구성된 부부 침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침실과 이어진 발코니에는 최신식 발레건조대와 에어컨실 외기실이 자리에 있답니다. 파우더룸 공간은 디귿자형 구조로 욕실과 드레스룸, 화장대로 구성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상 동대구 에일리닛들 84A 타입 구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다양한 매물은 동대구 에일리닛들 대표부동산, 에일리닛들 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53953-1140번으로 연락주세요.